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함께 가고 계시죠? 옥스윙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브레이킹 시스템 어떻게 서야 밸런스를 좋게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계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사실은 어찌 보면 좋죠? 서! 서는 우리 스윙 동작에서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릴리스, 피니쉬 이 중에 어떤 거에 가장 연관성이 많을까요? 맞습니다, 피니시예요. 피니시에 연관성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서야 내 스윙 밸런스를 잡을 수있다는게 핵심이거든요. 디테일하게 어떠 어떠한 점을 점검하는 게 좋은지 젖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멋진 피니시 젖혀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젖혀서 이렇게 개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 티슈 꽉 해가지고 이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체를 강화하는 것즉 우리 스윙에서 견고함을 늘려주는 거 증강시키는 건 바로 겨착 겨드랑이 밀착 그걸 겨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군대에서는 딱 해가지고 여기다딱 견착을 하는데 우리는 겨착. 교차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처 선은 어찌 보면 제가 허리 파라고 해서 숙였다가 붓어 해 가지고 공을 치는 기술로서 여러분들께 시즌 1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스윙의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법이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서 있을 건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령 선수들 보면 촥 치고 옆으로 해가지고 촥 멋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어떤 선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선 선수 선수가 있는 반면 거의 뭐 이렇게 가서 막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선수들도 있어요. 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피니쉬로 벌을 받는다면 뭐벌 받을 일 있겠습니까? 하지만 피니쉬 동작으로 벌을 받는다면 가장 편한 자세가 무엇일까? 그 자세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제일 편한 자세면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시간 서 있어야 한다. 그럼 이렇게 이런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스윙에 이어서 피니쉬까지 갔을 때. 그 동작이 스윙과 연관된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연속성이 바탕이 된 피니쉬 동작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자세를 잡았을 때 가장 편하게 오래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통 저희 회원님들 레슨을 해드릴 때 여기에서 치고 푸샤 하고 섰잖아요. 이때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옆으로 꺾어요. 아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막 히도 꺾고 아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제 그래. 그리고 반대로 이쪽 이쪽에서 쭉 왔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아 어, 이제 이제 막 뒤로 밀어. 아 편해 불편해 불편해 불편해요. 아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서는 걸로 봤을 때는 이팔 돌아는 동작 말고 서는 동작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바로 어쩔 수 없이 발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붙는 거고 이러한 동작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파스처를 유지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윙에선좀 버거운 동작이고요. 이렇게 설수 있으면 가장 안정된 저처 서 동작, 그리고 여러분의 스윙 밸런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보고 공을 어떻게 치는 건 아닌데, 뭐, 옥스윙이죠? 인사이드. 치고 이렇게 섰을 때, 섰을 때, 이제 손 위에 그 팔은 어떻게 하는지 빼서 이렇게 서는 거. 막 이런 분도 있죠, 막. 여기서 막 이런 분도 있고 막 이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딱 보면 딱 섰을 때 그냥 일자로 서는 저 동작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냥 스윙 공을 안 치더라도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딱 서는 위치가 어디냐. 서는 위치가 어디냐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위치. 이 위치를 늘 찾아다니면 별로 미스 샷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까지 가기 위해서 내 스윙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미스 샷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이몸 동작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는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체 먼저 볼까요? 하체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자, 그다음에 스윙을 했어요. 여기서 옥 스윙 딱 인사이드로 빼고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제 똑바로 섰죠? 그때 대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분, 저도 뭐 이렇게 딱 붙이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체를 보면, 자, 측면에서 먼저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왼무릎이 굽어져 있는 분. 이렇게 되면 또 반대로 몇 줍죠. 이렇게 한 시간 서 있을 수 있어요. 뭐, 스쿼트 합니까? 그럴 땐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때도 무릎 펴고, 발이 돌아가도 괜찮아요. 발은 돌아가도 되는데, 왼무릎은 펴고, 거의 오른발은 왼쪽 발로 다 넘어온 그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서서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발은 그냥 꼭지를 딱 찍는다고 생각을 해 줘야 토 쪽을 찍어 준다고 생각을 해야 체중을 다 왼발 쪽에 그냥 몰아서 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뒤쪽에 토가 우 이렇게 접히면 체중이 상당 부분 이뒤쪽에 하중에 걸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측면에서 봤을 땐 여기에서 쫙 돌았죠. 돌았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거 발목도 부담스럽고 좀 뭔가 튀는 동작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 말고 그냥 세우는 느낌. 그냥 보세요. 내가 좀서 있는지. 그래서 신발 뒤에 브랜드가 보일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무릎도 살짝 붙여주는 그런 느낌. 예전에는 무릎 붙일 때 억지로 붙이려고 하지 말고 몸만 돌리면 붙는다. 떨어지고 몸을 돌리면 붙는다인데, 이 정도 몸은 다 돌려주셔야죠. 앞을 봐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하체 동작입니다. 여기서 구부러지지 않고 딱 그냥 선 느낌. 이게 이제 하체 동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체로 와볼까요? 상체로 가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어, 우스갯소리로 비녀 피니쉬, 등글게 피니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윙은요. 스윙 궤도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아래로 대각으로 내려와서 다시 대각으로 올라와서 다시 대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대각으로 떨어질 때그 라인을 그대로 태우면 목에 걸리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웬만한 목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쭉 갔을 때, 샤프트가 목에 걸리게끔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은 뭐, 막 90도를 만들려고 덜덜덜 뜰 필요 없고, 요것도 좋지 않지만, 거의 뭐, 약간 90도 안쪽 내외 그쯤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고, 이렇게 목을 통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와, 멋있게 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비녀 피니시라고. 뭐, 샤프트로 머리 비녀 꽂을 일이 있습니까? 비녀 피니시. 그러면 스윙이 틀어져요.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탑에서 플랫해지는 거예요. 스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딱 목에 닿으면 좋은데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빠지고 비녀 피니쉬가 돼요 이러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팔 치킨이라고 윙 하잖아요 팔꿈치가 지나치게 빠지면 비녀 피니쉬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해서 팔꿈치 지나치게 모으면 등글게 등글게 등글게 피니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폭이 이런 팔꿈치 위치가 또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또 교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샤프트는 목에다 댈, 이렇게 해도 목에다 될 거야 하면 점점 점점 굳이 팔꿈치를 벌리거나 심하게 모아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충분히 멋진 피니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섰을때 스윙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스윙도 예뻐 보인다는 얘기도 듣고, 파워의 노력, 그러니까 뭐, 그 힘이 새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사이드로 빼고, 우측으로 쳤죠? 친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빨리 오고,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똑바로 서고, 너무 손이 앞쪽에 있으면, 내귀 옆쪽까지 오고, 그 다음에, 좀 멋있게 보이는 방법이 있죠? 멋있게 보이는 게, 스윙을 딱 했잖아요. 하나만 더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우리 어깨 파 있죠 어깨 파 어깨를 조쫙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막 덜덜덜덜덜 떨려요. 근데 그 하나 하나의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유연성이 돼요. 그래서 그게 습관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다시 안으로 빼고 때린 다음에 어깨까지 이렇게 밀어주는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감상을 하게 되면 스윙이 피니쉬가 조금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그거는 옵션이에요. 어깨 밀어주는 거에서 보면, 쭉 하고 어깨를 딱이 밀어주는 형태. 좀더 밀었는데, 바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저, 선은 여러분들에게 능력치를 부여를 해요. 가령, 어, 저희 아버지도 좀 약간 연로하신데, 이렇게 좀한 70대 말, 80대 되는 그 골퍼분들을 보면, 저, 쪽 서가 좋냐, 저, 쪽 골반이 좋냐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저, 쪽 서는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허리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골반은 이렇게라도 가요. 그런데 거기서 딱 비교가 되는 게뭔줄 아세요? 서 동작이 요거 밖에, 아안 되는 선생님들은 골반 돌리는 것도 요거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저, 쪽 서가 빡! 화끈하게 되는 분들은 확! 골반이 돌수 있는 스피드가 훨씬 더 크게 생겨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가 아무래도 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브레이크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서도 서이 정도밖에 못 쓰겠죠. 나중에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낼수 있는 골반 스피드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 있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점검해서 저쪽 서를 좀 멋지게 할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윙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궁금증 있으면 pgalee.gmail.com으로 여러분들 영상 앞에, 그 다음에 옆에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업을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s w i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